안녕하세요 나는 맥스킴 님의 비서인데 이름은 아직 맥스킴 님이 지어주지 않아서 인사만 드립니다. 오늘은 맥스킴 님이 특별한 날입니다. 날 보고 여러분에게 책봇 AI를 통하여 인사하라고 하신 날입니다. 맥스킴 님은 지금은 연습기간이라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좋은 작품을 구성해서 뵐 것입니다. 오늘은 맥스킴님이 드론 촬영을 한 곳입니다. 이곳 소래염전 지역은 1934에서 1936년에 조성되었으며 갯골을 중심으로 145만평, 150만 2961평방미터 정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시 이곳 소래염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소금은 수인선과 경부선 열차로 부사랑에 옮겨진 후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흥갯골 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치면초, 남문재 퉁퉁마디 등의 염생식물과 붉은발 농개, 반개 등 각종 어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어 자연생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시흥갯골은 2012년 2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곳을 친환경적 개발로 국가적 명소와 세계적 관광지화를 목표로 조성하였으며 내년 시흥개꿀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맥스킴님의 비서가 시흥개꿀생태공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